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온라인에서 나온 컬리지 플라워 드림 드림즈라는 만년필인데요. 이 만년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나온 만년필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일단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어있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이 디자인 보고 샀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꽃무양이, 꽃무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외관상으로는 꽃무늬 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클립 부분에 온라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 윗면, 아랫면. 딱히 특별한 점은 꽃무늬 말고 나왔어요. 일단 전체적인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플러스대질로서 아마 굉장히 가벼울거예요 일단 잉크도 아마 가득 치워져 있는 상태일텐데 어, 무게는 15g 정도로 평균적인 무게를 자랑합니다아잠시 <웃음>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있네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시면 역시 스테인리스 일듬 포인트닙으로 어, 온라인 온라인이라고 적혀져, 온라인 젤머니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 m 쪽으로 샀고요. 어, 이 제품의 제일 중요한 단점이 뭐냐면, 일단, 이 포인트 닙 자체에 EF니 F니 하는 그런 촉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m 닙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선택권이 없다는 게 매우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가 따로, 따로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어, 일단, 리뷰로 총리뷰를 드리자면 일단 여기 그립 그립 부분은 매트한 재질로 그립 부분은 매트한 재질 그러니까 어 어떤 재질이에 실리콘 실리콘 재질로 꽤나 잡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딱 잡기 편한 정도로 일단 각도가 이렇게 깎아져 야가있고요 그리고 잡기 편하게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안정 안정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딱 주고요. 이거 쓸 때에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써지는 걸알수 있어요. 딱 기본적으로 M 초이기 때문에 두껍게 나오는데 뭐. 뭐 그래도 모든 만년필에 있는 힘 조절에 의한 굵기 조절은 충분히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컨버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유니버셜 컨버터로 따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이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알수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여기 연결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디자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물론 뚜껑에서 보면 안보인다고 하지만 어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뚜껑 뒤에 꽂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는 뭐 흔한 만년필 이에요 <웃음> 일단 어, 온날 일단 저같은 경우는 이걸 11.10달러에 샀어요. 약 한국돈으로 약 15,000원 택비까지 포함해서 15,000원 정도 샀구요. 어 클립 부분은 상당히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구요. 뭐그 외에는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는 만년필이에요. 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촉 선택권이 없다는 점 정도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에서 온라인 만드는 점만큼 굉장히 싼 값에 저는 구매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자체가 조금 가성비가 좀 좋은 만년필이 들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어 일단 저 플라워 라는 점에서 플라워 드림이라는 만년필이었습니다 일단 플라워 드림이란 만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고요 물론 이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끼워 맞춰야 한다는 점이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이럴 거면 차제 뚜껑을 돌림, 돌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맞춰주는 선택을 했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똑딱이 장식으로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긴 해요. 물론, 이 방법이 조금 더, 뭐, 스쿨 만연필이니까, 컬리지 만연필이니까, 물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좀더 편하긴 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거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꽃무늬가 딱 알맞게 들어맞게 하는 형식이 좀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학생들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좀더 편의성을 고려한 거겠죠 어그 외에 니부나도잘 잘, 되어있고 뭐 닛마름이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어뭐 잉크티 형상도 극히 적어, 적어 적으며 뭐음 뭐, 쓸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써져요 어그 외에 단점이나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잉크 소진율이 굉장히 높고 잉키, 잉크 소진율이 굉장히 높은 점은 뭐 M촉만 있다는게 M촉만 있어서 그런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f, EF촉이나 f 촉으로 찾아봤는데 안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안나오더라고요 M촉밖에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었어요 어... 이만 온라인, 컬리지, 컬리지, 프라우드임스 만년필, 파운테인 밴 리뷰였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